와 진짜 맛있겠죠? 에너지입니다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이렇게 즐거운 일요일에는 뭔가 맛있는 걸 먹어줘야지 주중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유해강 수제 등심 돈가스 수제, 치즈 듬뿍, 롤 치즈 돈까스입니다이 제품은 모두 다 국내산 통 등심으로 만들었고요. 100% 수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계란물이 아닌 계란을 입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만들 때 보면은 등심에다가 밀가루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에다가 물을 풀 때도 있잖아요. 물풀 때도 는데 여기는 물을 풀지 않고 100% 계란을 탁탁탁 하고 그 위에다가 빵가루 탁탁탁 해서 수제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여기만의 비법이 뭐냐면 바로 빵가루인데요 빵가루 또한 일식 튀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습식빵가루를 사용하셨대요 이 습식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고 그래서 튀겼을 때 식감도 좋고 더 고소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스도 두 가지나 주셨어요 바로 생과일을 직접 갈아 끓여 만든 생과일 순한 맛 소스 얘는 순한 맛이고 얘는 매운맛이에요 이것도 이따 보여 드릴게요 물론 돈까스 이런 튀김류 같은 경우는 팬에 기름에 딱 해가지고 기름 쫙 머금어가지고 튀겨, 튀기듯이 겨튀 조리하지 맛있는데 저는 아시죠? 요리 잘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울 거예요 그러면 얼른 구워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매운맛 소스고 얘가 순한맛 소스인데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키위쉬도 보이고 요 하얀 거 같은 경우는 양파 다진 거 같기도 하고 피클바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살짝 찍어 먹어 봤는데 소스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감칠맛 나고 바로 이게 스틱 바가래요입 어.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실 때는요. 이 돈가스에 기름 있죠. 식용유나 이런 오일을 듬뿍 발라 주시는 게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놀람> 와, 여러분 장난 아니요.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어, 냄새도 미쳤고, 아 고소한 냄새가 장난이 빵가루그 고소한 냄새 장난도 아니고 여기 치즈가 이렇게 태어 나왔는데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우선 치즈 가스부터 제가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진짜 아까 딱 들었을 때 입직함이 치즈 가스가 장난 아니 아니었거든요. 빨리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웃음> 해보자. 인간은 도구로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와, 이게 바로 힐링이지. 어? 나폭금왜 준비하고, 그냥. 등심 가서 두께 보이세요? 이게 통등심 배송지 둘다 그렇게 사용해서 먹지? 씹는 맛이 장난 아니야 음. 내가 느끼할까봐 옆에 김치도 준비하고 양배추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원래 돈까스에는 양배추 빠지기좀텁어해서 양배추 준비했는데 아니 아니야 하나도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씹는 식감이 장난 아니야 음. 아 두께 장난이야 두께 여기다, 이번에는, 그냥 순한 맛 소스, 순한 소스. 이렇게 콕 찍어서. 저는 원래 부먹판인데, 그래도 한번 물을 모르... 이렇게. 이렇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통등심이라서 그런지, 진짜 씹는 맛이 장난 아니고요. 고기 맛이 너무 잘. 헉! 그리고 습식빵가루가 왜 좋은지 알겠네 되게 고소해요, 되게. 와 진짜 맛있겠죠? 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밥밥 그 반찬으로 좋고 술 안주로도 좋고 와 맥주 땡기다 진짜. 이렇게 빼면 될까? 와 치즈 진짜 치즈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다 엄마는 옆에서 그, 수, 수, 그 수제로 갈아 만든 수소서 맛있다고 응. 주말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주중에 이런 힘이 있어 응. 저는 이 등심 돈가스는무 맛있는데요 치즈 돈가스가 먹는 재미가 있잖 이렇게 쫙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더 이렇게 이거를 전 매운 소스가 매운 소스가 제일 맞아요 맞아서 음 조금 굵었다 근데 아니요 치즈가 진짜 꽉꽉이야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음. 퍽퍽한 게 1도 없어 원래 이때쯤 콜라 한잔마셔 줘야 되거든요 콜라 생각 했나 음. 아 진짜 행복해 음. 네 오늘은 제가 주말맞이 힐링 음식으로 유해강, 수제, 등심도까스와 치즈 로카스를 먹었는데, 와,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아, 우리 엄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름진국밥 이래서. 근데 엄마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이 고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씹는 식감도 있고, 통 등심을 사용해서 씹는 식감도 있고, 이게 진짜 아이들 밥 반찬이나 아니면 어른들 안주로도 최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의 힐링 음식으로도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 소스 있잖아. 소스가 너무 맛있어. 어. 과하지 않는 달달함. 미스트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잖아 이렇게 딱 소스를 따랐을 때 과일이 보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저 진짜 주중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거든요 회사 문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야 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전 마저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까스 먹어야지 응.